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게 성경 음, 배우는 것보다 아라 기도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해야 우리가 은혜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까지 기도를 했는데요 모든 종교가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불교나 이교나 다른 기도와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다른 거냐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음, 첫째는 어, 이제 본과를 학습으로 나서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알고 자신있게 기도하는 것을 관련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 이 기도하면 성경구절을 하나는 암송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에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어려울 때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기 모든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과 자존심을 걸고 큰 듯이 응답하는데 아주 신비하고 비밀한 걸로 놀랍게 응답하신다는 라 약속입니다. 이 왜요? 어, 절망 속에서 에레미야가 받은 말씀인데 여러 문제를 하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도가 뭐냐 하면 어, 제가 이제 기도를 쭉 설명하다가 어, 세 번째 페라로하 대화와 인격적인 교제다. 하나님과 말하는 것이다는 거죠. 대화, 인격적인 교제.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질 않아요. 자꼬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가장 좋은 기도는 혼자 기도했을 때 하나님과 대화식으로 기도하면 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주 속상해 죽겠어요. 아 근데 어떻게 쓰면 좋지요. 나 이거 잘 모르겠어요. 기서는 하나님의 대답을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냥 이게 기도를 끊고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응답이 대화하는 식으로 하면 많이 성 뭔가 떠올라요 마음에 딱 떠올라요 대개는 그게 이제 훈련을 해야 돼 이렇게 에, 그것을 무슨 기도라고 하냐면 관상기도라고 이제서 하는데 그것은 어, 천주교 옛날에 수도원에 서하는그 기도의 이름이었고 우리는 야단기도라고 합니다 그 야단기도 야단은 체험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뭐 이제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대화기도가 참 좋다 그지요? 그냥, 아, 아버지 나 이거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요새 아주 정말 힘도고 음, 힘들어 죽겠어요. 돈좀 주세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어, 자녀가 아버지한테 부탁하고 아버지랑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기도가 어, 좋은 기도다. 어쨌든 기도의 에, 대화, 민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음, 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꼭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 방법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따라서 다섯 가지를 기도하지요. 첫째 기도의 대상을 불러라. 그런데 대상을 부를 때는 가장 중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이 들어가면 참 좋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제 부르면 하나님이 즉각 오신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벌서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거지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요 그냥 기도할 때요 뭐가 기도가 안 나오면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 그것만 찾으면 하나님의 엄청 기뻐서 그런데 우리가 대게 딱 시작을 하면 울기부터 문제예요. 자기, 자기 서러워서 사실 하나님 일 하기 고이 아니고 자기 남편하고 뭐 싸우고 뭐복 받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는 가능하면 부정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밝게 기도하세요. 밝게 아주 특별한 경우 뭐 눈물을 이고 합순하면서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은 그 특별한 경우에 가능하면 내가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참 내가 이게 속이 상한데 눈물이 나네요. 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의 기쁨으로 채워주세요.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에요. 자 기도의 대상을 부르고 두 번째는 뭐 하죠? 찬양 감사. 찬양 감사. 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서부를 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또 부족하고 실수도 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내가 또 모르고 하나님께 죄진 글이 있지 않습니까? 난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그것까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지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약속이지요. 자, 네 번째는요. 소원 문제.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소원과 문제. 기도 내용이 뭐예요? 소원과 문제. 하나님 아, 우리 남편 정말 건강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지금 학교 갔는데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군이 갔는데 폭탄이 떨어지는 그 속에서 폭탄이 피어가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세요. 참군천사를 통해 지켜주세요. 이말 한마디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막 역사를 해버리거든요. 막 총알이 비껴나갈 정도로 역사를 해버리니까 어, 여러분 이제 자기 사람은 두 가지잖아요. 소원이 있는데 소원을 잃을 수 없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연약해요. 불평, 불만도 많고 늘 부족해요. 그런데 그래서 기도의 능력 주셨거든요. 어, 기도를 통해서 소원을 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데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할 만큼 나를 사랑한다. 응답할 만큼 능력이 있으시다. 왜 응답해요? 사, 사랑과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과 능력 때문에. 그래서 소원과 문제를 간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 내용을 하한게 맞게요. 시험은 우리가 치지만 평가는 주수가 해요. 어,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냥 우리는 보통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란 말이 우리는 우리가 기도를 못 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 받고 주님이 우리 기도를 또 대신 해 주거든요. 그래서 아멘이란 말이 무슨 말냐면 이내 뜻대로 마읍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나 모든 하나님께 맡기니까 내가 잘못된 기도도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바르게 응답해 주세요. 그냥 어, 내 기도는 했지만 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뭐라고 냐면 아멘 근데 아멘 해놓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도하는 아,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저, 저를 보세요. 참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응답이 안 되는 기도는 없어요. 그런 기적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면 아, 목사님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많던데요. 기도는 네 가지로 응답되잖아요. 첫째가 뭐예요? 바로 응답이 되고 두 번째는 좀 기다렸다 응답되고 세 번째는 대치품으로 응답이 돼요. 아, 아들 달랑 데 딸이 나오고 그러 하나님이 좋은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니까 1원 달랑도 500원 생기고 500원 달랑도 100원도 생기고 이렇게 이제 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원했지 않은 것으로도 응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응답을 하시는데 진짜 응답이 안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왜 응답이 안 되면 응답이 나는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막 필요해서 간구했는데 응답해주면 죽어. 그때는요. 해도워 그게. 나는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해로워요. 그때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응답 원칙이 하나 있어요. 반드시 좋은 것으로만 응답을 해주십 좋은 것으로 그래서 나는 당장 급한데 하나님은 뜸들이고더니. 그러면 왜 그래요?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는 인내가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 마귀하고 싸우는 거 있잖아요. 한 치열하는 <웃음> 전투장이 세상이 아니에요. 기도의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원문고표 이렇게 만들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승리해요 기도의 무릎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영적전쟁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 기도하는 것이 영적전쟁에 승리하는 거거든요.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 아주 심플하지요. 첫째가 뭐야? 하나님의 기도, 내가 누구한테 기도한 뒤 대상을 불러라. 그때 뭐가 좋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세 마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면 참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의 마음은 신적인 존재가 다 하나님이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귀신들이 막 가마득하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누구를 부르는지 몰라요 일본의 영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귀신도 하나님, 잡신도 하나님부터 하나님, 하나님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불렀는데 어느 귀신이 응답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응답이 왔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왜 하나님을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냥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정확해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그, 그, 그, 절대 귀신이 받잖아요, 잡신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 자, 이름을 불러라. 두 번째는 감사, 찬양을 하라. 이 좋은 관계는 만나자마자 하면 다저고저다막 어, 막 달라고 막 떼가져 쓰고 막눕고 이렇게 하은 어떻게 떼가져 있게 주민은 주민한테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왜안줄거막 달라고 하면 또저하니까 아, 아버지, 내가 네, 아버지 덕분에 참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지금까지 잘적어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공해서 아버지 은혜 갖겠습니다. 그냥 요구하자는 거다 주고 싶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름 찬양하고 감사.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어, 그런데 다시 말하자면은 어, 기도를 끝내자마자 그냥 음, 그 우는 소리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수준은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가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뭐 속상하면 그 하소연을 하나님밖에 풀수 없거든요. 다윗도 그래서막 속상한 건데 원수한테는 못 풀고 당한 것을 하나님 께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막 속상합니다. 막 죽고 싶 이거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했거든요. 어, 경우에 그런 기도도 참 좋은데 하나님 위로하시기를 다 하지만은 간에 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밝게 긍정그런 좋은, 좋은 일이고 어, 그 다음 어떻게 지어지지 예. 아, 하나님 내가 이런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 회개를 하나님이 좋아시니까 하 그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네 번째 약속 네 번째 들어간 게 뭐지요? 문제와 소원 예 문제와 소원을 간구하는 말이죠. 어, 그다음에 마지막이 뭐요? 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말은 뭐요? 예내 기도에 모든 것을 맡겼다. 그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확신. 기도 하나님 탁한듯 응답하신다고는 확신을 갖는 게. 이러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흐리멍덩하면 응답도 흐리멍덩이 반드시 그래요. 근데 확실하면 응답도 그냥 아, 똑바라지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음이 부족해 기도해놓고도 맡기지는 못해요. 죄를 해결하고 용서를 받았는데도그 회개 모터도 주세요. 그러니주셨어 싸가지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시간 기도하고. 기도를 우리가 확답게 뜯어치야 돼요. 기도일테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숙달되면 하지만은 이 다섯 가지 순서로 하는 것이 이제 천거고 길게도 할수 있고 짧게도 할수 있고 그렇잖아요. 가관고 소원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소원과 문제를 뭐 이웃을 위해서 민족을 하개할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넘어가십시다. <웃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실습하는 게 거기 있는데 다섯 가지 요소를 실습하면 뭐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읽어보기는 집에서 이제 읽어보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25, 25페이지에 기도 실습이 있지요 <웃음> 기도 실습. 성경 공부 그룹을 위해서 대표 기도문을 작성해 보세요. 대상의 부름, 감사 찬양하는 말 짧게, 죄의 고백, 그 다음에 소원 문제 간구하고 결과 의탁하는 건 어떻게죠? 그냥 예수이 부분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뭐예요? 아,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한 가지 기대 터대가 엄청 중요 기도는 반 응답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이미 기도가 응답된 것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네?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딱기도해고 이제 확신하잖아요 믿잖아요 어, 이게 믿는 게잘 안될 때도 있어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면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 소리거든요 그 다음에는 어떻냐면 아멘 속에는 무슨 말이 들어가냐면 이미 기도가 응답 받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을 머릿 속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아, 막 몸이 아파서 늘 누워 있어요. 그런데 애가 딱 일어나 가지고 막안 기도하고 막 뛰기도 하고 막 재령도 그리고 막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아이 세상에 막 누워 가지고 막 몸도 못 쓰는 애가 막 일어나서 는게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그걸 확실히 그려보세요. 그 그리라고 그리. 그 감격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보셨어요? 기도할 때그 습관화들이시죠? 습관. 그려버리는 것을. 그리고 아까 내가 뭐를 했죠? 기도는 대화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대답을 기다려보세요근데 대답이 안 왔어요. 그럼 몰라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근데꼭 필요한 것은요. 마음속으로 반드시 응답이 와요. 어, 너 이렇게 알아 이게 마음속으로 다 이렇게 와요. 어떨 때는 환상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좀 기도하다가 가만히 기다려 볼때 있고 어떨 때는 막 따발정까지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기도질이 안 잡히면 올 때는 그다음 깊은 기도는 우선 또 이렇게 대화. 또우리게 궁금한 건 물어보기도 하고. 아, 아니요, 이거 참 감성이다. 내가 깨져요. 이렇게 했던 기도는 대화다. 아,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다음에 욕을 해가지고 꼭 발표를 시켜야 돼요. 숙제 검사를. 꼭. 아무리 똑똑한 뭐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분도 여틀래빡 하고 제의고르 시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 기복적인 기도라는 게 있거든요. 무슨 기도요? 기복적인 기도는 나와는 상관없이 그냥 다짜고짜로 축복 주세요, 아들 주세요, 딸 주세요, 막돈 주세요, 막 달라고만 하는 기도. 정성스럽게 아주 일천제단 뭐 여기서 일천제단 많이 쌓거든요. 았근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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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복적인 기도는 자기는 상관없이 달라고만 하는 것을 종교적인 기도, 무당의 기도, 기복적인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기복적인 불교나 무당이나 샤만 이런 기도가 아니거든요. 기도는 책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물어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요 야,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해주면 너 어떻게 할래? 그때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주시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 때문에 기도 응답돼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이름이 존귀함을 받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부족함이 거룩하게 여기었었어서. 이건뭐냐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름이 존귀함을 받으세요.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지게 어 하고 싶어서 기도 응답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전해지고 사명 감당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그거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응답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의 기도응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답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면 어떡합니까? 영광 가리면 어떡합니까? 잘 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어서그 말은,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책임. 근데 우리 기독인들이 그걸 못해. 게으르고, 나태하고, 일도 안 하면서 그냥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기독교 기도가 아니고, 그건 무슨 기도? 기복적인 기도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는, 일용할 양식 주신 줄 믿고, 건강 주신 줄 믿고, 행동을 옮겨버립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열어 주시고 사업도 마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목은 기적뚝 떨어져 가지고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일반 은혜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히 일을 안 하세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성실하 했습니다. 그 각오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일용한 양식 주세요. 거기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변화와 결단이 요구되는 게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음, 선교를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건 뭐예요? 이미 선교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 믿고 선교사도 위해서 기도라도 하고 선교국에도 직구리만큼 내놓고 나가서 전도당대물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이거 괜히 우리 기도가 확딱 뒤집어 버려요. 그러면요 기도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모든 종교에 기도하는 이, 이 점이 닳다 반드시 묻는다 그리고 책임과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게 주의 높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주의 높은 내용이니까 그리게 하시고 기독교 복음과 세상 종교는 어떻게 다른가 이것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해요 종교가 뭐냐 종교 이 의미를 보세요 왜 이걸 세, 번째 과에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세상에 종교 중에 하나인 줄 알아. 왜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리고 종교라는 뭐냐 하면 종교란이 딱 되어 있으니까, 그때 기독교라고 쓴다고요. 우리 습관돼가지고, 기독교가 종교인 줄 알면 치명적인요이 안에 빌려버리 거예요. 이걸 확 바꿔놔야 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종교 있죠, 종교. 종교와 기독교.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요. 우선 종교가 뭐냐면 인간의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인간의 네. 다섯 가지 문제가 있다고요. 첫째 뭐예요? 마귀. 두 번째? 네. 죄. 세 번째? 네. 고통. 네 번째? 죽음. 그다음에 지옥. 이 다섯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인간이 삶에 벌어지는 문제를 인간 스스로 여기 인간 스스로 인간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에 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인지를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종교이기 때문에 이건 인간만큼 종교가 많아요. 생기가 없어지고 아 이게 해보는 게 안되거든요. 뭐 다른 거만 들고 또또 다른 종교 발전시키고 연합하고 그래가지고 이건 복잡하고 많아요. 근데 기록교는 뭐냐면 그게 아니고 자, 여보세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 인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 어디서? 위로부터. 이건 땅으로부터 인간이 하는 거고 기독교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해결해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음, 기독교를 복음이라고 하죠. 종교라고 하죠.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요 그런데 이 종교의 특징이요, 다섯 가지가 있어요. 1, 2, 3, 4, 5. 몇 가지요? 다섯 가지.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종교하면 몇 가지? 다섯 가지. 그러니까 종교하면 인간이 인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다섯 가지가 첫째는요, 아, 자력 영생이에요. 자력 영생. 자력 영생. 스스로 영생을 추가하거든요. 너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 게 뭐예요? 영생이거든요. 인간 스스로 너 죽지 않는다라고 마기가 약속을 하죠. 최초에 마기가 약속하거예두 번째가 뭐냐면요. 네? 두번째요 이성적 합리주의. 이성적 합리주의. 이성적 합리주의. 이요너 어, 성악을 아네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 사탄이 약정이 뭐예 눈이 밝아진다. 너 눈이 밝아진다는 그 말이 뭐냐면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적인 눈을 말하는 거예요너 머리가 깨어나 가지고 네 머리로 아주 모든 일을 다할수 있다. 이렇게 약속 오늘 과학맞는 중 인간 복제니몬이 그러니까 야 무슨 신앙 무슨 하나님 뭐냐 인간이 머리쓰고 과학연구하고 이렇게 과학으로 해야지 합리적으로 해야지 그게 바로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와 과학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극과 극을 함께 가요 그래서 어, 요새 종교가 뭐 있어요? 주에리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인간복제한다고 막 해가지고 난리지요 프랑스 사람 그게 종교예요 너 영상할 수 있다는 거지요 코에서 하나 세포 하나 빼가지고 그 사람을 또 만들고 그 사람 죽으려면또 만들고 그러면 뭐 영상하는 거죠 자꾸 만으니까 복제 인간복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요 그게 이성적 합류의 과학으로 다 된다. 머리로 된다. 인간이 인간을 만들어서 할수 있다. 이게 다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성과 어, 그 종교는 언제나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와 신비주의와 그 종교와 그 과학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인간의 심격화. 신격화지요. 너도 하나님 같이 될수 있다. 신이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이 하나님이 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도 없지요. 불가능하죠. 될수 없어요. 그런데 어, 요새 뉴에이지 어, 운동이나 모는 것은 너한너 너 신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주 간단해요. 요새 뉴에이지 운동의 목표가 뭐예요?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한국의 전통이 뭐예요? 어 약하고 뭐 사람이 늙으면 힘이 꽉 빠졌거든요. 죽음에 강해져요. 왜요? 귀신 되니까 그 안성질 수가 없어요 조상을. 그래서 뭐 조상 숭배하고 막 제사 지내고 그거잖아요. 제상 왜 제사 숭배해요? 자기 부모가 늙어서 똥 싸고 오줌 싸고 할 때는 막 흐느는데 죽은 당에 뭐요? 그 유골이 변해가지고 귀신이 돼, 귀신. 영도 막 찾아와서 너의 잘 성기지 못하는 막 저주를 하고. 어려울 때 잘생겼으면 축복을 부른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 자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이 뭐가 된는 된다. 신이 된다는 거죠, 예. 그치? 잘 보세요.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산 사람 쪽에 들어가가지고 죽었던 사람이 영혼 이탈이라는 영화들이 요새 많이 나와요. 그죠 죽었던 사람이 영혼이 다른 사람들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리 애들이 그걸 보면 그대로 되는 줄 안다고요. 그치? 그게 절대 될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신이 될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최초의 러분그 주에이지하고 주에이지하고요. 그 다음에 신두교하고요. 신두교 불교하고요. 불교 이게 똑같아요. 이게 범신론이에요. 제가 이제 가시 드릴게요. 어떤 신, 신적 존재가 뭐 아주 전대적인 존재인데 이름은 몰라요. 이게. 신적 존재가 있는데 이 신적 존재에서 분리해가지고 천사가 나왔어요. 근데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동물이 되는 거예요. 동물이 타락해가지고 이제 날점승이 되는 거예요. 날점승이 되고, 날점승. 근데 이, 게 타락해가지고 이제, 어, 이제 그 무생물이 되는 거예요. 돌멩이나 무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에서 떨어져 나오는 신, 여기서 나오는 요것도 신, 요것도 신, 요것도 신, 요것도 신, 신. 다 신이라는 거죠. 여기서 펜데즘 뭐라고 했지? 범신론. 범신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응, 뉴이지가 뭐예요? 어, 네가 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깨달면 어, 네가 인간이 신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천사가 되고 천사가 신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진짜 신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시, 잘 보세요 이렇게 떨어져 이제 이탈을 했지 이탈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원은 이제 이렇게 좋은 일을 해가지고 여기 신적 존재로 복귀하는 거예요 복귀 그래서 신이 다시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죄가 뭐냐면 무지해 모르, 모르고 있다 말이에요 내가 신이라는 걸 깨달으면 각성했다고 해요 그런데 같은 사상이 신두계에서나는 거예요 신두교가 뭐예요? 범신론이에요 모든 게 신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개발해 가지고 불교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상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 여기에서 요새 현대적으로 종교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모든 종교를 합해 가지고 이렇게. 그것이 뉴 에이지 운동이에요. 유 에이지는 간단해요. 인간이 신이 될수 있다. 그게 유 에이지 운동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막 죽었다 살아나고 막 신처럼 되는 거거든요. 꽤 재밌지요. 이게 폭발적인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정체를 이제 제가 다음에 같이 드릴게요.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고 우리는 신이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동거하는 거지요. 함께 사는 거지요. 신이 자체가 되는 게야. 아, 이렇게 되는 걸 뭐라고 그래? 이건 범신론이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사탄의 몰락속을 해요. 마지막으로 선악을 알수 있다고 보잖아요. 선악. 선과 악의 기준은 누가느냐면 하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 도덕, 행위 구원. 모든 종교의 특징이 너 선행이라고 좋은 일을 하면 너 구원받는다. 너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거거든요. 행위, 행위. 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상낙원지상낙원 요거 특징이에요. 그래서 계속 개종 산적해야 된다. 뭐저 미국에 저그 무슨 산이 있죠 거기에 막 뭐죠? 일본에는 후지산 밑에 가서 다 죽을 앉았잖아요어 그래서 그리고 지금 유에이지가 목표가 뭔지 아세요? 지상 낙원 만드는 거예요 지상 낙원 여러분 저 영화 증인의 목표가 뭐지 지상 낙원이야 천년왕국이 지상 낙원